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한달 미만 근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6일 근로하였으며 급여는 108만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근로하였으며 급여는 180만원인 일용근로자가 건강연금보험 가입대상인가요? 가입대상이라면 어떻게 가입을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한달 미만 근로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한달 미만 근로라는 것은 8월에도 근로가 없어야 한달 미만 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근로 여부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에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8월 근로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한달 이상 연속 근로로 가입 대상이 되지만 8월에 근로가 없다 라고 한다면 한달 미만 근로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8월에 근로가 하루라도 있다고 한다면 건강연금 신고일자는 6월 14일자로 취득신고, 7월 1일자로 보수변경신고, 그리고 8월에 8일 미만 근로라면 8월 1일자로 상실신고, 8월에 8일 이상 근로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지속된다면 8월 1일자로 보수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한달 미만 근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